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분채, 분채 판매한답니다. 병어 벽어연, 어 꽃이 정말 예쁘죠? 벽어연, 아, 음. 놀피 쳐라. 아처피초라 만오천원 아, 작은 분에 이렇게 예쁘게 담겨있는 분채 분체. 루비턴트 분채 분채 만원 문스톤 음, 문스톤 귀엽죠 화분이 5,000원 식물은 공짜 5,000원, 6,000원 분채 나간답니다 부사 합식 분채 2만원 매직잼 골드 분체 24,000원. 아, 색감이 너무 예쁘다. 사두는 합식입니다. 15,000원. 분체 15,000원이랍니다. 몰겐시금 분체 1,000원. 1 홍민 홍민 분체 5,000원. 예쁜 멍멍이 분에 들어있는 홍민 4천원 분체랍니다 분을 음, 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세요 그냥 드라큐라 철아. 드라큐라 철아는 처음 봤네. 4만원이에요? 드라큐라 철아 4만원? 드라큐라 철아. 만원. 만원 아이랑 짱짱한니 묵었는 아이. 드라큐라 철아 4만원. 똑같은 아인데. 아길때의 모습이랑 짱짱하게 묵었을때의 모습이영 다르죠? 그라크라 철학 만원 네티지아 철학 8천원 색감이 아, 예쁘다 레티지아 철학 8,000원 아마빌레 3,000원 블레드 5천 원, 오블레드노블레드 5천 원, 실루엣 4천 원, 실루엣 4천 원. 야, 사과꽃 아 이름이 사과꽃이에요 사과꽃 네. 사과꽃 색슨 바위솔. 색슨 바위솔. 색감이 진짜 환상적이다. 그러면서 입 끝에는 또, 어, 이걸 뭐라 그래야지? 솜털이 막 달려있죠? 색슨 바위솔. 그런데 몸값이 엄청 비싸요. 6만원. 색감이 완전 환상적이다. 오, 진짜 이쁘다. 레드벨벳. 레드벨벳. 이만 원. 생장점이 너무 예쁘네 여름보다는 지금 시기에 레드벨벳이 제일 예쁘다 레드벨벳 15,000원 와 색감 너무 예쁘다 생장점에 색감이랑 어, 가장자리 색감 한번 보세요 15,000원 너무 예쁘다 고맹이는5 0 0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실루엣 실루엣 사천원 너무 예쁘죠? 색감, 아, 색감 너무 이쁘죠? 색감 가장자리에아 붉은 빛이 다들가면 색감 너무 이쁘고 묵은둥이 레드벨벳 4만원짜리를 3만원에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한번 보셔요. 옆에 많죠? 무궁둥이 레드벨벳 이쁘다. 4만원짜리 세일해서 3만원이랍니다.